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용으로 세계를 예+ 예+ 한다흐흐 예+ 예+ 예+ 예+ 예+ 투지 투어! 예+ 예+ 예+ 어한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우리 오사카의 삼일째 허니투어 허니투 허니타운 허니타이 허니타운 타운. 자, 허니투어 네. 3일째네요 네. 자, 오늘은 어, 시미마미아역에서 저희가 모리노미아역으로 왔습니다. 얼마 들었죠? 160엔. 160엔. 네, 어, 1,600원이죠. 네, 저희가 오사카성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리노미아에 먼저 내린 건데요. 음. 어, 모리노미아에 왔는데 저희가 항상 밥을 아침 겸 점심으로 한번 먹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1시 18분. 네. 아직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 어, 그지토의 제일 중, 쟁점과 제일 핵심은 아침과 점심을 함께 먹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네. 뭐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걸 먹더라도 아침을 안 먹어서 네. 싸다는 거. 네. 네. 네. 어, 그래서. 정 배고프신 좀... 분들은 저 시장에서 뭐. 어, 가볍게 사놓고 아침에 가볍게 먹고 아니면. 어, 여러... 어제 알려드린 그 타마데에서 음, 먹으면 돼요. 그럼요. 타마데. 편하게 아침,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네. 자, 저희는, 어, 가볍게 저렴한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맛있게 하면서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고 이번에는 뭐 편의점 진짜 말고 그나마 뭐 파는 데에서 좀싼 거를 한번 먹어보죠. 찾아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지 투어 계속됩니다. 슛 버니타운 버니타운 자 여기 규동집입니다규동전문점이고요 어, 네, 네, 네. 귀동 아. 어, 지금 320원입니다 320엔 3200원 원래 290엔이었는데 올랐어요 저희가 어, 알아본 결과 원래 290엔이라서 여기 왔는데 320엔으로 올랐습니다 자이 어, 정도면 충분하죠 네. 딴 데서 먹으면 한 6000원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웃음> 지금 3200원에 먹습니다 자 이제 기분이 어때요 지금 30원이 올라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웃음> 300원이 올라서, 네. 그래도 한번 먹어보죠. 자, 그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안 먹어서 돈을 아꼈습니다. 이제 점심, 그래서 기분 좋죠. 그래도 돈 아껴서? 네, 규동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타마대 도시락은 그만 먹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규동 먹으러, 고고! 예! Yeah. 자, 오. 한국어 메뉴. 그러면 한국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어 메뉴. 어. 그러면 먹기 편하게 한국어 메뉴. 와, 드물어요. 또 이게, 어쩌면... 아, 드물어요. 또이게 전자식은. 보통 사이즈 규동. 오. 320에. 자, 규동이 나왔습니다. 규동. 자, 귀동. 유동. 무슨 귀동이지? 네, 소고기 귀동. 자, 이건 소고기 귀동입니다. 소고기 유동 소고기, 덮, 소고기 덮밥이죠. 소고기, 이거? 네, 짜잔. 아, 장국. 잔곡. 장국이고요. 장국이 잔곡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320엔입니다. 이 안에 밥도 든든하게 잘 들어있고요.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짜잔, 미니. 어, 이거 미니입니다. 미니 음. 240엔 200, 280, 280엔. 280엔 미니는 요정 사이즈예요 이게 내길로고 음, 이게 미니 어... 아, 요정 차이입니다 여성분들은 이걸 먹어도 될것 같아요 280엔 자 그리고 가볍게 또 이런 거 소개해줄게요 여러분 들 생강입니다 생강 아, 좀 아, 느끼하다고 생각하면 아, 생강을 아, 넣어서 한번 드시면 아, 되겠고요 이거는 아, 음. 그 야채나 이런 데 넣는 야채 아, 이는벤치 아. 어, 소스 아, 콩, 아, 콩. 콩, 콩입니다. 콩, 콩 소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소이. 콩 간장, 간장이죠. 소이. 뭐라 이거? 수치미. 시치미 일본에서 일곱 가지 재료가 들어갔대요. 수치미. 콩 소스. 수치미. 여기는 어... 아, 바비큐 소스입니다. 아, 바비큐 소스 고기에 나오면 딱 뿌려 먹고요. 자 이거 로 <웃음> <폼>, 몰랐네. 콩 콘주 콘주 소스. 다 야채에다 네. 먹는 거야. 밥에다 는거비래요 BBQ 소스. 밥에만 밥에다 먹는 거래요 아니다. 이거 네 이거만 밥에다 먹는 거고. 밥에 소켓 소스. 이거는 다 샐러드 샐러드 이이야 뜨. 네. 한번 먹어보세요. 먹 어. 어. 어? 자. 이거 뿌리고 이거 간단하게 제가 원래 저는 뿌려어 뿌리는 걸찍어야지그데 어, 네. 음. 먹으려고 먼저 방송부터 생각해. 자, 먹어 봐. 양 옆에 한입 먹으시면. 잠깐, 삭아농코 드디어 제대로 된걸 먹는 것 같아요. 3 아. 2 0엔 행복인가? 180엔은 왜 180엔이었는가? 300엔은 왜 300엔이 넘는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300원짜리 드세요. 고! 음 진짜 경태 말대로 왜 320맨인가 180맨의 차이 180맨과 320맨의 차이가 확실히느네냐 그리고 마태 사호님보다 확실히 맛있다는게 느껴집니다 <웃음> 행복합니다 행복해쓰 <웃음> 여러분 여기는 맛지야라는 곳입니다 맛지야 어... 이 체인점이에요 여기 많이 있어요 맛지야라는 곳이고요 맛있습니다.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많이 맛있 보시고요. 맛지야. 뒤에 있는 성이 바로 오사카 성입니다. 이 오사카 성, 어, 지방 역사 전통, 도드미 히드루시, 맞죠?